시간 주는 매치는 좀 할만할 수도 있잖아. 그래도 반다로도 나왔네. 그림 그려지는데? 저도 이때 영승1 0회 해서 알거든요. 지금 영승1 0회째인데한 번은 되겠지. 나요 아직 친구? 아, 너는 뭐야? 그게 왜 거기서 나오냐?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? 쓰는 버전도 있긴 해야죠. 이아 맞아 이거? 목철기 정말 복잡해. 너무 복잡한데.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닥에 있잖아 이거 못쓰거든요? 이거 무조건 아들샤라 함선이랑 써야돼 약간 망한거 같아요? 네 밸류가 끝없이 올라가는 중 이런 게임이 나온다고? 시간이 없어. t i b i m i t Aaahh! ב unatt bene! ש filmed! 스톰윈드는 무너지리라. 못 가, 가, 가, 가. 우리 목 굿.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.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.